안녕하십니까 이리티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비닐어와 어폭이라고도 하죠. 이것을 어떻게 설치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지 어떤 원리로 우리가 해야 많이 잡을 수 있는지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 여러분들께서 어퍽이 어떻게 설치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어떻게 하면 많이 잡을 수 있는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꿀팁 다 방출하겠습니다 이거 설치만 잘해 놓으면 30분에 20마리씩 30마리씩 잡을 수 있는 그런 효자 노릇하는 녀석이에요 일단 잡히는 원리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잘 잡으려면 이게 앞에 떡밥 묻히는 돌이 있어야 되는데 최대한 평평해야 합니다 이 평평한 돌이 최대한 이 입구에 가까이 있어야 물고기가 많이 들어가요 물고기들이 이렇게 오면서 이 떡밥을 발견을 해요 그럼 그 떡밥을 먹고 뒤로 물러나는 습성이 있어요 뭔가를 먹으면 뒤로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떡밥을 먹고 이 안으로 들어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최대한 가까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물살이 좀 굉장히 있는 데를 선호하거든요 를그 이유 중에 하나는 큰 애들이 벌레 그리고 물에 사는 수생공충 먹으려면 물살이 빨라야 걔네들이 떠내려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 애들을 먹으려고 물살이 좀 있는데로 와요. 그래서 저는 물살이 빠른데 설치를 합니다. 물살이 빠른데 설치를 하려면 일단 앞에 이 떡밥돌 앞에 돌이 있어야 돼요. 이렇게 돌담을 쌓아주던가 앞에 큰 돌이 있어서 물고기들이 옆에서 수영을 이렇게 하고 오다가 어좀 쉬어야겠다 싶을때 일로 오는 거예요. 이렇게 근데 여기서 있었는데 갑자기 떡밥이 있네 이러면서 여기서 얌얌 쩝쩝하다가 여기로 쏙 들어가지는 거지 뭔 느낌인지 알았죠 여러분들 그래서 대략적으로 요렇게 모뭐 식도로 요런 그림으로 여러분들께서 설치를 해줘야 합니다 떡밥 만드는 거좀 알려드릴게요 어포게이트는 떡밥 만들 때는 보통 어, 어분 1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튀김가루나 밀가루를 1로 섞어주세요 이렇게 섞어주시고 전분을 조금 남겨야 됩니다 이렇게 남겨주신 다음에 물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점성이냐면 은 약간 찐덕찐덕한 느낌 약간 촉감이 약간 아 더럽다 약간 이런 느낌의 점성으로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 정도가 딱 좋아요. 그래야 안 떨어져요, 돌이도. 떨어지면 물고기 안 들어갑니다. 물을 넣어주겠습니다. 일단 이거는 좀 감이야. 감이 중요한데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물좀 넣어주고 어, 섞어. 어, 이렇게 뭉쳐요, 애들이. 이게 딱 좋은 농도예요. 아, 느낌이 안 좋아, 이거. 여기 보이죠? 오 쪽대. 우 그래 이 정도로 돼야 딱이지. 어이 개 됐다. 이 정도가 됐고요. 어 여기 뭉쳐 이렇게 똘똘 말아 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탁 붙여 놓으면 되는 거. 어떤 느낌인지 알았죠, 여러분들? 일리 어 지금 물고기가 둘레여섯 네, 일곱마리 들었네요 총 지금 장마철 이어 가지고 물고기들이 좀 많이 퍼져 있어 가지고 좀 적게 들어간 것 같아요 요런수박갈견이 사이즈도 그렇게 작지 않네요 다 사이즈 좋은 큰 녀석들 두마리 갈견의 종류가 다들어갔네요 원래 이게 쉬비랑 뭐 껍질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, 자 조심히 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포기를 설치를 해봤는데요.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물놀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요새도 피가 많이 와가지고 장마철이다 보니까 물이 굉장히 많이 불어났어요. 여기도 3배 정도 불어났는데 항상 물놀이 하실 때는 안정장비 꼭 착용하시고 물놀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 이리TV였고요. 앞으로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들 안녕.